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투수들이 던지기에 좋은 날씨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타자들도 치기에 좋은 날씨라는 점은 똑같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습도가 높으면 공이 무겁고 또 손가락에도 잘 걸려서 더 좋긴 한데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 퀄리티 스타트는 해주는데도 타선, 지원 침묵이라든가 아니면 불운 등의 이유로 승수 주가는 안되고 있네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하지만 내일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 투수인 클래프리는 메이저리그의 정상급 좌완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의 다선은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등록해주세요 게다가 불펜들도 상태가 안좋은 것은 물론이고 마무리인 조나단 파펠보는 너무 자주 불을 지르는 바람에 방화범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저스의 불펜과 마무리 역시 여전히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대형 다자로 성장한 부이그가 매경기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1차전에서는 역전타를 때렸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류현진과 부이그 게다가 부상에서 돌아온 맵캠프가 제대로 방망이를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역시 필라델피아와의 1차전 1회에서 이르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고 이어진 8회에서는 좌전 안타로 출루한 후 1사 1루와 3루를 연속으로 훔칠 정도로 몸과 정신력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어쩌면 다다스의 7연승을 막아야겠다는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등록해주세요. 어쨌든 류현진은 중요한 시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류현진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